이네 목소리 넣어줄게. 안도모르수덕 <목소리> 예쁘다, 그렇 말해도 돼. 말해도 돼. 목소리, 네 목소리 출연시켜줄게. <목소리도> 잡았어 이렇게 <웃음> 야, 심지 않을 응. <목소리도> 흐흐 <웃음> 귀여워 이건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거의 소세지랑 햄파티 그냥화면빨이잘 <웃음> 받네 안녕 와. 오. 음. Danke. 먹뭐라는건 오늘은 서면을 가고 있어요 이제 나와가지고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나도 안 추워 그래서 지금 셔츠만 입고 있어요 <목소리> 여기는 약간 꽃이잘 어, 어울리는데 가죠? 커플? 근데 이거 너무 자잘자잘해가지고 힘들지 않겠나? 아, 디즈니도 있어! 아! 태블나 연준이가 어. 있나봐 어. 디즈니 좀 귀엽다 음 아, 이렇게 칠할 수 있을까? 우와 어, 귀여워 아 이거 귀엽다 근데 이거 완성하면 들고 가는 거야? 어! 우리 어떻게 들고 다녀? 그 생각 못했다 그럼 언니 집 집에 어있나 뚫디니? 집에나 배치를 걸어둘려고 하는데 나 어디 걸어놔 <웃음> 여기 앞치마가 있어요 짜잔 이 봐요 언니는 잘했는데 제것좀 보세요 <웃음> 이게 뭐야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닌가 짠 완성이에요 근데 너무 못해서 버리고 갈 거예요. 하하. 이건 언니 거. 이건 내 거. 안녕. 인사해주세요 빠빠. 비주얼 도랑스. 저는 써맥을 먹습니다. 완전 맛있게 나와. 근게더 맛있어 예쁘다. 와, 이건 뭐 복지했으면 좋겠어. 하시면 베이스트로좀 넉넉하게 넣으시면 되세요. 설탕과 아, 무가 일단 구분하시겠죠. 미들로도 구분하는 거기 때 번호 적어놔도 구분이 되고 우선 향년할때 우리가 조금 그룹을 나눠서 적을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조금 구분해 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. 아나 이거 올거 달려 올거 가져왔는데 짜잔! 아, 오늘의 양식 오, 오케이. <웃음> 칫솔 안 가져왔다! 이거 썰라누가내거 내 거. <웃음> 어, 양파가 너무 커 양파를 하나는 네. 스파게티에 넣고 하나는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는 하면 돼 감자 깎기 달인이신가요? 우 어, 대박이다 감자 이렇게 깎는 사람 처음 봤어 감자 때보다 어, 나... 이게 나은데? 그니까 나 이렇게 처음 깎아 봐 그냥 감자 자체를 처음 깎아 봐 25년 동안 감자를 한번도 깎아보니 <웃음> 못하는데, 뭐가 뒤집을 거야? 나도 <목소리> 뒤집는 거잘 못하는데 이렇게 뒤집어야, 이렇게 뒤집어야 돼? 뒤집게 없지 당연히 근데 저옷 그냥 이렇게 뒤집으면 안돼근 어? 뒤집게 없어? 응 되게 나는데 이렇게 힘들겠지? 우리 엄마도 잘못 뒤집으면 되는데 어떡해 넘쳐 아니 밥은 어떻게 넣어 그러면? 그니까아나 진짜 미치겠다 양파도 넣어야 되는데 코랄센 사오라 할까? <목소리> 밥도 안 넣었는데 넘칠 것 같아 어떡해? 응, 음, 어떡 어떡하지? 근데 딱밥 넣으면 될거 같아, 이그 말이. 짜란! 새우! 색깔이 붉어질 때까지. 일단 이 만큼. 일단 볼까? 보러 가보자. 불좀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걸 알까? 밥을 여기에 비빔밥처럼 그리고 이차 볶음밥 여기 <웃음> <웃음> 밥 심지어 더 있어 <웃음> 아 이것도 두 번에 나눠줘야 되나 야 저렇게 많은 몇 넣을 수 있나 <웃음> <웃음> 못 넣을 듯 나눠줘야 되나 그럴 것같은 진짜 빡치네. 이아야되겠네이 <웃음> <웃음> 정도면 된것 같은데? 먹어볼까? 응 음. 떨려요 맞아요 어, 그... 음, 맛있어요 이게 아, 이거 빨리 아니에요? 옆에 손 대봐 얼마나 큰지 숟가락 보여줘 숟가락 <웃음> 아, 그래서 이거 는 맛있어 보인다. 이거 맛있어 응. 이거 소스가 다 해가지고 이것도 나름 이게 이거 봤어. 아니야, 아니야. 그거, 그거 짜잔 그거야? 나왔으면 좋겠다. 또 다른. 이거 또 다른. 이거 또 다른. 이다 이거 다른. 이거 또 다른. 이거 니다거또 다른. 이거 또다거또 다른. 이거 또 다른. 거다 이거 다른. 이거 또이다 이거 또 다른. 이이 우리 집에 뭐 있거 스미스 말고, 스미스는 달려있잖아요. 아, 어, 어. 응. 일단 노란색 이렇게 대충 이렇 만약에 한다처럼. 응. 벌써 예뻐. 응? <웃음> 그러에뭐그 다음 색깔? 뭐 음. 섞였다 섞였다. 그냥 이렇게 계속 하나씩 이렇게 쌓아 진한 거예요? 색으로? 어. 아, 아 진한 색으로. 이런 식으로 쌓아서. 또. 연한 색부터? 아 응, 이렇게 하고, 근데 또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살짝 이렇게 섞어도 되고, 이런 식으로. 음 섞이거든? 응. 잘 섞여. 그리고 흰 색깔도,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엄청 아 많이 흰색. 맛있는데. 고고다마스데얘 <웃음> <예쁘다. 웃음>